시간을 내가 직접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곳에서 효율적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후에 1인 지식기업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체적인 삶을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주체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굉장히 휘둘려서 살고 있다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크게 세가지 였어요 첫번째는 시간입니다 내가 직장에 8시간 10시간 꼭 매여야만 그 시간으로 저당을 잡히고 담보를 해 가지고 그 시간으로 내가 그곳에 상주를 해야만 어떤 월급 이라는 어떤 가치 내 능력에 대한 가치를 자, 반대로 맞바꾼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고 20대, 30대 정말 인생의 어떤 황금기잖아요. 자, 이럴 때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굳이 한 곳에 상주하지 않아도 내가 이야기하거나 내가 가진 컨텐츠가 어딘가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싹 짊어지고 모든 걸 내가 해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위임을 주고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항상 4시 반이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외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을 거죠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 동안 직장에 이제 매여 있는 이 시간은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만 하루 종일 매몰돼 있다 보면 내가 자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흘러가요.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주말이 되면 또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게 1년, 2년, 5년 계속 흘러가면 월급이랑 시간이랑 그대로 맞바꾸기 때문에 내 시간은 소진됐고 그 월급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시간과 내 가치가 일대일로 그냥 맞바꾸는 형식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남는 게 없겠구나. 두 번째는 돈 버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벌어보는 방식을 내가 깨우쳐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내 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어, 강의를 듣고 싶다. 그리고 글을 써달라 칼럼을 써달라 어디 가서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나 소소한 거지만 그대로 내 비쳤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뭘 처리를 해야 돈을 지급받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내보이고 나서 정당하게 그 수익을 얻는 그 경험 돈 버는 방식을 바꿔보는 경험 이게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을할때이 책을 정말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지금은 더하지만 직장생활 할 때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이미 녹아져 있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어디 무조건 나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걸 그냥 단시간에 흡수를 해 버릴 수 있으니까 투자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이런 인생도 살수 있구나 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어, 내가 이걸 적용하면 되겠네 서점에 가면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그냥 보물창고예요 누군가가 이걸 해냈다면 자신도 나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지의 짐작으로 아우 나는 못해. 이 책에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 근데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로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매여 있어.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다른 사람이 헤쳐나왔던 그 경험을 내가 공부하고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지대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별짓다 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이런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 몇 프로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돈 버는 구조 그리고 공부 이세 가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별해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 맞바꾸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고 주체 있는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책들 설명글에 써 놓을 테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과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